네 이번 도커 활용법에서는 이제 도커 네트워크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도커 네트워크에 대한 것들도 범위가 상당히 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인프라를 이제 도커를 활용해서 인프라를 구축하다 보면은 이 네트워크를 또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음, 저도 이렇게 여러 가지 도커 컨테이너를 구성하다 보면 굉장히 좀 헷갈립니다 뭐 로드 밸런싱도 뒤에서 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브릿지라고 하는 개념들 그 다음에 이제 나트라고 하는 개념들 터널링 이라는 개념들 여러 가지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차근차근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도커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를그 다음에 ifconfig 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로컬에, 여쪽 입장에서는 이제 로컬 호스트죠. 그래서 리눅스에서 확인, 그 확인을 해보시면은, 어 이렇게 이더넷하고, 이더넷들하고 가상 네트워크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더넷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인 이더넷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은 여기죠. 근데 사실 요것도, 어, v m i 어 쪽에서 보시, 보면은 이제 가상 인터넷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실습하는 공간들을 이제 호스트라고 했을 때, 요것이 이제 이더넷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건 루백 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커 0 이라고 하는 이더넷이 있습니다 요거는 어 브릿지로 네트워크가 기본으로 설정이 됩니다 생성이 되고 있고요 이 도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네트워크를 후에도 생성을 하면은 이제 브릿지 형식으로 되어 있고 그 IP대역은 172.17 뭐 여러분들이 아마 어, 다르게 또 설정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172 대로 해 가지고 가상 ip 가 이렇게 설정된 것을 예,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보면은 또 이러한 가상 네트워크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리 이제 얘 입장에서는 봤을 때는 이제 물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이런 이더넷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커 컨테이너 하고 이 네트워크들을 연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생성이 된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네트워크들을 하나씩 또 추가를 해가지고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생성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한번 어, 확인을 해 보시면은 수도, 그 다음에 토커, 네트워크, 그 다음에 ls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은 현재 브릿지로 되어 있는 네트워크, 가상 네트워크가 이렇게 잡혀 있고 나머지 호스트, 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브릿지라고 한다면은 말 그대로 가상 쪽에 도커에서 기본적으로 생성되는 도커 내끼리 통신이 되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어 바깥쪽에 있는 호스트 쪽하고 연결을 하려면은 우리가 마이너스 p 라고 하는 옵션을 이용을 해서 어떻겠죠 이것을 이렇게 연결을 했잖아요 음, 그래서 이렇게 터널링을 연결하면은 을 이쪽 80 포트하고 가상 네트워크에 설치 그 실행되고 있는 뭐8080 포트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 가지고 NAT 개념으로 터널링을 하게 됐었죠 그리고 이제 호스트라고 하는 것들은 뒤에서 좀 살펴보겠지만은 호스트로 연결을 하게 되면은 이제 같은 네트워크 대역으로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네트워크를 생성을 한다거나 가상 네트워크를 이제 가상도커를 그 설치를 할때 아무것도 옵션을 주어지지 않으면 은 이쪽 안에 브릿지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서 이렇게 주어진다 DHCP 형태로 이렇게 주어지는 것을 아마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뒤에서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 실습을 통해 가지고 익히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미지를 뭐한남두개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어, 생성을 해보고 네트워크가 어떻게 잡히는가 봐야겠죠. 그래서 수도 그 다음에 토커그 다음에 런 바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 옵션 네임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진 n x 를 설정할 거고 네트워크 01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 생성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엔진NX 최신 버전을 예, 설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겠죠. 기존 거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하나 우선은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생성을 해야겠죠. 그래서 두 번째 이렇게 생성을 했어요. 그래서 두 개의 컨테이너를 이제 실행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PS 명령을 입력하시면은 현재 이렇게 두 개가 예, 생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nginx net 0102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이 안에 있는 정보들, 네트워크 정보들을 보시려면 여러분들이 인스펙트라고 하는 명령으로 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 d o docker inspect 그다음에 nginx net 01 이렇게 해 가지고 확인 한번 해 보겠는데 IP 정보만 여러분들이 보려면은 g r e 그 다음에 ip address 이렇게 입력하시면 은 ip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ip 정보를 보시면 은 172.17.0.4 아까 저희가 ifconfig으로 입력을 했을 때 가상 도커 컨테이너 ip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 주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가상 이미지 생성했던 것을 확인해 보이면 은 이렇게 순서대로 예, 4번 5번 이렇게 입력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도커 컨테이너 이미지 안쪽으로 들어갈 건데 이게 이제 ifconfig나 p i IF ipadress나 이런 명령어들이 없어요 기본적으로요 그래서 직접 들어가서요 그래서 도커를 실행을 할 건데 엔진 n 스 넥01로 빔패시를 권한을 얻어서 들어가겠다 그래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해줄 것이 뭐냐면은 어, 저 같은 경우는 미리 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실습을 해서요 그래서 ifconfig 라고 하시면은 어, 주소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안 나오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이미지가 엔진엑스 이미지 안에는 금방 얘기했듯이 넷툴즈하고 어, 관련된 도구들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어, apt 업데이트를 어, 우선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저장소가 업데이트가 되고 그 다음에 atp install 넷툴즈라고 하는 도구를 설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면은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설치가 되면은 ifconfig를 입력하시면은 현재 주소값들이나 넷마스크 정보들 뭐 그런 게이트웨이, 브로드캐스트 정보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보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도커 컨테이너를 생성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일치리 대역으로 여러분들이 브릿지 IP 대역으로 생성이 생성이 된다 라고 기본적인 네트워크를 배우셨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편에는 또 네트워크에 관련돼서 또 다른 네트워크 대역을 어떻게 추가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